무엇이든 도전해 봐야 된다. 삼성의 이건희 회장 맞나요? 세상을 이미 떠나 많은 철학가들도 그렇고 네 어, 여러분들 네 학교 다니십니까? 어 그렇겠죠? 네 아마 선생님들도 네 그럴 거예요. 일단 도전부터 해. Right now, just do it. 네. 또 열정, 또 희망. 네 그런 부류의 영화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 유튜버가 영화 같은 그런 거뭐 틀에 짜여져 있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적입니다네놀 때도 막 놀고 귀여울 때도 귀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또 저의 매력이죠 저는 네제 영상을 솔직하게 한 33번 정도 봐요 그것도 미리 그, 제가, 네, 편집을 해놓고, 그 편집한 게, 아, 잘 됐다, 싶은 걸 올리기 때문에, 네, 그때 나는 봅니다. 자막이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, 대본 다 개똥 같더라. 아무튼, 제가 수정을 또 해요, 그거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유튜버는, 네, 네, 1인 미디어라는데, 왜 1인 미디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미디어와, 머기업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1인 미디어는 저와 같이 내 네, 혼자서 그냥 편집도 하고 영상도 찍고 1인 크리 데이터먼트라고 해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1인 미디어는 혼자서 하, 혼자서 유튜버 영상을 찍는 것 영상을 찍는 사람 머기업은 회사나 단체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 글을 올리는 사람 조회수가 몇이 되든 어 묶여 있으면은 네네 그게 그냥 모기업이에요 뭐 구독자가 뭐한명이든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억명이든 뭐 상관없어요 일단은 네힘내주세요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네네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영상 거의 매일마다 올라가니까요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